파프리카. 안녕하세요 파프리카 찍었었던 귀청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귀청소 영상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힘든 건 좋아하는데 제가 찍으면서 큰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그동안 안 찍었었는데 오늘 한번 소리내는데 집중을 해서 한번 귀를 열심히 파볼게요. 이렇게 많아요. 리모일브러시 면봉, 세기계, 플라스틱 시간 k 시간 만해 g